국방부가 군형법상 관행적으로 남성 간 성관계를 의미하는 추행에 동성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됐습니다. 앞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지난 2016년 남성 군간부 두 명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됐던 사건입니다.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았지만,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이사로 한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공기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법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.